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되어 죽기니 예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빼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그 음성이 있어 바로 돼 이제 우리 하나님의 권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의 도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창수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방금이나 창수하던 자를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가하는 마귀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진저 얘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고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용과의 전쟁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사탄이 땅으로 추방되어질 시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들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용이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고리로 별들과 함께 3분의 1의 별들이 땅으로 추방돼서 쫓겨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용이 이 땅으로 쫓겨났을 때에 그 용의 성격에 대해서 성경은 잘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자기의 때가 얼룩만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크게 분내어서 쫓겨갔다. 땅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단에 도대체 누군지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정보가 되기 때문에 사단이 도대체 누구인가 사단이 과거에 땅으로 쫓기기 전에 하늘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쫓겨났는지 성경에는 에스겔스 28장 2사에서 14장에 마귀의 성품과 자기의 용모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웃음> 지난 주일날 어제 어 어제 있었던 사건들을 여러분에게 설교 도중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부부 사이가 굉장히 행복하고 좋고 도대체 싸우려고 배려심이 많고 이러는데 나나 사모님이나 누구 한쪽에서 우리 기도합시다. 영으로 삽시다. 이 신앙 가지고 부족합니다. 성경을 더 봅시다. 우리 작전 기도합시다. 우리 개척교회 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래 왔습니다만은 그렇게 영적으로 거룩한 마음을 먹으려고 할 때마다 사단이 정말 많이 역사에서 야 영적으로 살지 말어 결단하지 말고 결심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 그럴 때는 정말 부부 사이에 화기애애하고 아주 좋아요 모든 사람들이 부부 사이가 화기를애 원하는 것처럼. 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어, 머리 감는 것 때문에 나는 그냥 즉흥적으로 머리를 감고 그냥 지저분하게 해놓고 사모님은 정리 정돈을 잘하니까 여기 와서 우리 스태프들이 예비를그 예, 취지하기 위해서 촬영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세팅을 하는데 화장실에들락다락해서 거기에 물이 다 젖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 화장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안방이나 화장실 썼으면 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개념도 없이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서 원래 제가 아무데나 막 컸기 때문에 막굴러다니서 컸기 때문에 그게 몸에 비했습니다. 나는 너무 자유스럽고 내 자유스러운 것이 사모님은 FM으로 잘 성장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모님은 어지러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 나를 따라다니면서 정리정돈 시킵니다 나를 따라다니 내가 가는 것마다 다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지저분하니까 사모님은 정리를 참잘하네요 근데 또 내가 지저분하면서도 계속 지저분한 꼴은 또못 또 봐요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에, 언어의 통때문에 사모님하고 나고 약간 언쟁이 좀있었어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주님의 교회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잠을 자도 안 되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우리 집 지하에 와서 여기 와서 막 기도를 하고 울면서 하나님 잠안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코로나 바이러스에 내가 걸려야 됩니까? 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이 걸려서 나와야 됩니까? 왜 세상에 방송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뜨고 좋은 일로 알려지면 참 좋겠는데 집요하게 기자들이 물고 늘어집니까 이런 이런 저런 뭐 사건으로 막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나도 막하소연도하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편안한 마음을 주시는데 어제 잠깐 그 얘기했죠.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도 우리의 속을 속을 자극을 해서 하나님의 속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속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아 마귀는 말이죠 우리의 겉 사람을 자꾸 자극을 합니다 우리의 감정, 기질, 눈, 말, 자존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딪히게 만듭니다 우리 사모님은 착한데 사실 나는 성격이 참 급하고 강하다 보니까. 제가 더 제일 많이 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어떻게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사과를 했어요. 저절로 다 풀어졌어요. 왜? 기도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가 참잘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풀어지고 어제 불이 강력하게 임했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도 예배 끝나고 나서도 제가 영이 열어졌는데 저가 영이 열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시도 때도 여러분 영이 열어졌다 그러니까 영초로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고 보고 싶지 않을 때안 보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지 않을 때는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고 그러다가 정말 중요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요새 와서 이제 예배를 몇번 우리 집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데 저도 막 회복이 됐어요. 오늘도 찬양하는데 여기에 잠자리가, 잠자리가 한세 마리가 머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팀들한테 내 머리에 혹시 보로지가 앉아있냐 잠자리가 앉아있냐 여기 지하에 갇혀 있는데 무슨 잠자리가 웃겼어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너무 강력하게 머리에 임하시니까 머리가 팍 떨리고요. 아까 우리 찬양을 좀 오늘 좀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부음과 강력한 역사가 있었어요. 아 그렇게 늘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시다가 애벨 제도를 들이지는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주님의 임재도 갑자기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있다가 주님의 임재가 없는 생활을 하면 얼마나 고달프고. 갈급하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그 흐름을 잘 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기름부어 주실 때 풍성하게 기름부음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찬양의 기름부, 기도의 기름부, 말씀의 기름부, 치유의 기름부, 응답의 기름부, 사랑의 기름부 이런 기름부의종류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만지시는 기름부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기름부음도 있습니다. 회개의임재와 기름부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남을 용서하고 남에게 기쁨을 주는 기름부음과 축복과 임재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제가 아 잠을 한숨도못잤기 때문에 쇼파에서 우리 팀들이 이제, 이제 밥, 밥 먹고 쇼파에서 쓰러져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우리 교회 사무실 이윤상 집사님이 거실에 그 전기가 하나 나와가지고 전구를 갈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누웠는데 또용이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꼭 외국에 집회 간것 같아요 근데 내가 누있는데 막 눈이 막 열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윤상 집사한테 그렇게, 이 집사, 하늘 을 봐봐, 천장 봐봐, 뭐안 보여? 그때 집사님 뭐라 그랬지? 응?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전기 불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이것도 보는 거예요. 자, 똑같이 눈을 떠서, 눈 떴다가, 감았다가, 떴다가 감았다가, 나도 참 신기하게도 하고, 희한하게도 해서. 이윤상 집사님이 천장에 전구를 갈고 왔다갔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귀에도 들리고 눈 감고 잠자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보이잖아요 갑자기 하늘이 뻥뚫리 집이 뻥 뚫리더니 하늘 꼭대기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인천 서구 여러분 하늘 꼭대기를 딱히 보면 은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보이고, 더 높이 올라가면 지구가 이만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하늘문이 열어지는데, 아, 하늘문이 열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이 보이는데, 하늘에 쇽! 가만 구름이 끼었어요. 구름이 끼어서 구름, 먹구름 사이에, 번개 치고 벼락치고, 깨가 우르르 쾅쾅쾅쾅쾅쾅 하는데, 저게 뭐야, 도대체. 왜 갑자기 하늘이 저런거야? 저게 뭐지? 그랬더니, 시커만 먹구름 사이에 발가락이 보이는 거예요 발가락이 보이는 데 무시무시한 시커만 발가락이 보이는데 뭐가 하나가막 구름 사이로 날아다니고 정신없이 바쁜거예요 와, 저런게 뭐야? 이친사 저거 보여? 저거 보여요? 안 보이는데 지금 흑룡이 시커먼 흑룡이 까만 용이 시커먼 구름 사이에서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다리 보였다가 몸뚱이 보였다가 대가리 보였다가 눈알이 튀어나온 거 보였다가 우리가 용을 상상의 동물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용이라고 분명히 나와요. 시작하면 흑룡이 나타나서 왜아악 그딴 식으로 기도하지 마 부르짖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또예배들고또 기도해 팍! 와 그러면서. 용이 막 파닥파닥 그래. 용이 미친 것 같아. 무슨 극약을 그 먹었던지 독약을 먹었던 용이 미친 약을 먹은 것 같아. 얼마나 허공에서 공주에서 발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전혀 두려운 느낌이 안 드는 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번개치고 벼락치고 별짓거리를 다 해도 내 입에서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기도하고 찬양한 이 움직임이 마귀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합시다. 아멘. 아멘. 이 용이 우리의 경을 빌리면 각 나라마다 큰 용이들이 찾고 있더라고요. 불세의책 7권 8권 9권에 계속해서 그런 내용이 제 주님께서 게시로 보여준 것들을 나올텐데 제가 유럽에 벨기에 갔을 때 미국에 갔을 때 아프리카 갔을 때그 지역에 그 도시에 그 도시를 지키는 그 나라를 지키는 용이 있고요. 그 밑에 작은 용들도또 있더라고요. 중국은 쎄 붉은 용이 있고요. 그용 색깔이 수시로 변하기도 합니다 어떤 나라는 황룡이 있고 어떤 나라는 청룡이 있고 오늘, 어제 주님이 보여주신 우리나라 안에 시커흑 흥룡이 지키고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용이 열받았는지 자 여기 오늘도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일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 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저희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하는 온천하를 깨는 자라. 그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여러분. 12장 3절에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멸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놈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이놈이 누굽니까? 예빼입니다 이놈이 누굽니까? 온전화를 꾀하는 마귀라는 놈입니다 한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우리의 결단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 하나하나가 사단으로 아이들 막 붐을 품고 덤벼들듯이 우리 공격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에게 당하게 될때 나아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에 우리가 싸워야 될 영들 수두시에 많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표적인 영들이 있어요 제일 높은 곳에 하늘에 는 악의 영들이 있고 두 번째 소열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권세자 그런 네 종류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의 세력들이 나옵니다 정사그룹이 있고 권세그룹이 있고 이땅에 세상 주관자들이 있고 하늘에는 아의용들이척접산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들과 사단과의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각 사람의 기도의 불량, 분량, 믿음의 불량에 따라서 주님을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주셔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은사를 받게 만들고 일꾼으로서 사명자로서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단이 땅으로 추방되어질 시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늘의, 하늘에서 교만한 천사들 자기 미혹된 천사들과 함께 3분의 1 천사를 끌어내려서 이 땅으로 쫓겨나는데 그들이 바로 귀신이고 거짓 용들이며 거짓 선지자고 사악한 용들입니다. 이 용들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크게 분내어서 이 땅으로 쫓겨왔는데 크게 분내어서 이 땅으로 쫓겨나면 사단이 그렇게 크게 분내서 화가 나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된줄 아십니까? 사탄의 악의 정도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 뱀이 점점점점 발전하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을 했는데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서 이 뱀이 점점점점 엄청나게 시간과 세월과 수십년 수백년 수천년 지나가면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서 이 뱀이 이제 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짐승 짐승 그 자체가 용그 자체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가와를 타락시켰던놈입니다 이놈이 엄청나게 거대한 용이 돼서 붉은 용이 됩니다. 마귀의 나름대로 위험과 권세를 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과 그리스도들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머리가 일곱머리라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일곱이요. 뿌리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멸관인는데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자 머리가 일곱개인데 머리에마다 뭐가 있냐 멸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멸관은 뭐를 말하냐면 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영광을 말합니다. 뿔은 뭘를 말하냐면 권세를 말하며 힘을 말하며 하늘의 별 3분의 1을 꼬리로 끌어서 땅에 던졌다는데 하늘나라에 타락한 천사들 마귀 혓바닥에 놀아나서 교만한 천사들 미혹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으로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타락한지 아십니까? 사람이나 천사나 타락의 원인은 교만하면 타락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위치를 모르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죄인, 죄인이에요. 죄인우리 신분은 예수님과 구원 받아서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죄가 용서, 용서가 됐지만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은 겸손해야 되고 나자지야 되고 남을 나남아 낮게 하고더 섬김에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는 원인은 간단해요. 교만하면 타락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와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면 타락하는 거예요. 유다에서 자기 지위를 벗어난 타락한 천사들을 흑암으로 가뒀다고 랬어요 자기 지위와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사단도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은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의 전문가입니다. 예배의 전문가 예배를 늘 드려야 될 찬양을 늘드려될 찬양의 제사장들이 타락을 합니다. 어느 날부터 예배가 지겨워. 이것이 전부는 아닐 텐데, 나좀 쉬고 싶다. 내가 지쳤다. 아니야, 나도 격, 나도 좀 하나님하고 좀 비교하고 싶다.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치장을 많이 했는지 온갖 보석으로 치장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영적전쟁을 하는데 지는 전쟁이 아니고 이기는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전쟁. 근데 이기는 전쟁을 하는데도 희생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자가 되면 안 되고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 네. 자, 영이 분노했다. 여러분 사람이 분노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이 화나고 욕하고 분노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사람이 분노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그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광란한 일들을 하게 돼요. 남을 죽이는 보복하는 일을 하게 되고 뭔가를 부수고 파괴하는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이게 지금 사탄의 성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하는 짓은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적개심을 품고,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남을 보복하게 되고, 자기 하나님의 우리 주신 인간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간성이 파괴되고, 분노를 갖게 되고, 미운 마음을 갖게 되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에꽉차 있는데 그 중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목회자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면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성을 부각시켜서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와 전쟁하고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사단의 역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사단의 속성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는데 왜?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아서 예수님을 다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귀의 속성이 나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완충 역할을 하나 주셨어요. 분도가 확 온달지라도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자유에 의해서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실패하고 막, 전쟁을 일으키려다가도,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누굴 죽이려고 하다가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래? 일반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승을 주셨어. 우리에게 상식을 주셨어. 우리에게 도덕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양심을 주셨어. 선하게 살수 있도록 윤리를 또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충 력과야 우리가 분노도 할수 있고, 화도 나고, 싸울 수도 있고, 입으로 말로 욕도 할수 있고, 남을 미워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5분이나 10분 지나면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호흡을 하고 이성을 찾고 양심을 찾으면서 상식선에서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선에서 세상의 법을 지키는 선에서 다시 일반적으로 돌아오고 회복되는 일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아 이거는 일반 상식에 용납이 안된다. 이건 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내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내 생각에도 문제가 있네. 내 이성에 문제가 있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일반적으로 살수 있도록 평범하게 살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건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교에서 일반 은총이라고 이렇게 해요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하데근데또한 가지는 그것과 상관없이 사다리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하면 이성이든 뭐든 상관없어 그냥 광란의 보복을 합니다 그냥 순간순간 즉흥적으로 순간순간에 남을 압박하고 피해를 주고 막술 먹고 막 운전해버리고 갑자기 막 욕을 해버리고 남을 막 주먹으로 때려버리고 갑자기 자기 나라의 민족성을 막이해서 전쟁을 하게 만들고 히틀러 같은 사람, 천왕, 일본 천왕 같은 사람 이번에 군국주의자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단이 더 역사하면 부수는 일을 하게 되고 전쟁하는 일을 하게 되고 같은 가정에서도 불신하게 되고 적개심을 품게 되고 그런 사회를 막 몰아가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남 잘되는 꼴을 못보고 계속 그렇게 몰아갑니다. 사단이 역사하면 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평가를. 그러면 사람들이 이성 없는 동물처럼 동물적인 감각, 동물적인 수준으로 인간의 모두것 모두 그렇게 전락시켜 버립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좋지 않은 것들 혹시 사단의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틈이 있거나 사단의 좋아하는 어떤 분노가 있거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사단의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감정들을 더 건드려서 확 터뜨릴 수있으니 그런 감정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회복해야 되고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도 한쪽에서는 노아의 홍수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준비해서 심판을 면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불로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불이 심판하실 때는 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안전하게 구하실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택한 백성들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과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영적 요새를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현장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요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주일날 있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단이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열받으며, 얼마나 우리를 시기하고 미워하는지를 알았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단이 공격을 할때 일부 우리가 온몸으로 가슴 아픈 사연을 경험하면서 시름과 고통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력하게 기도하게 만들고 성전을 사모하게 만들고 주님께도 우리에게 더 깊은 영감을 주시는 통로로 그렇게 사용해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의와 능력은 내가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마귀는 적용시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보험받았죠. 성령 받았지만 영적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싸움의 기술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노하우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가정과 교회에서 또 직장이나 사회에서 사단의 공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잘 무장해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적의 소굴에 들어와 있습니다. 적의 소굴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는 사단의 요새도 있고 하나님의 요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새는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고 우리의 양심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기도인들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탄의 요새를 다부셔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올, 수는, 어, 올, 어, 되찾아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고 견디는 것은 마지막 한 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지막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분명히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합시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2절을 놓고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데 자 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사단도 굉장히 많이 방해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사단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제 마음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이 사단의 공격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왜 사단은 내 마음을 공격하지? 왜 사단이 내 생각을 공격하고 내 말을 공격을 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지 못하게 공격을 하는 주님 우리가 왜 이렇게 공격을 받아야 되니까? 알면서도 그렇게 기대되니 주님이 속삭이듯이 속삭이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더잘 알고 있지 않나? 주님 나 모르겠는데. 내 속에는, 내 감정 속에는, 내 생각 속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동기, 나에 대한 선한 마음, 감정, 움직임, 이런 것은, 그 안에는 뭐가 들어 있는 줄 아니? 나의 가장 나를 향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들어 있지 않느냐? 나에 대한 동기가 공격을 받는 이유는 그 동기를 부셔버리게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다. 나를 향한 그 동기 안에 사명이 들어 있고 소명이 들어 있고 축복이 들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들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단이 자꾸 네 생각으로 공격을 한다, 네 마음을 공격한다, 너희들의 행동을 공격한다. 같이 합시다. 마귀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선한, 동기를 선한, 동기를 공격한다. 선한 동기를 공격한다. 내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선한 동기, 믿음, 여기다가 거짓것을 계속 치벌하는 거야. 왜? 거기 안에 거짓것과 뒤집어 놔야지. 내가 주님에게 괜히 왔나? 성의 예보를 괜히 받았나? 죄 얘기하고 나서 내가 시험이 왜 이렇게 많지왜내 마음을 공격하는가? 사단이 내 마음속에, 내 믿음속에, 내 기도속에 사단이가 하나님에 대한 의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의의를 깨버리는 거야내 말속에 자꾸 비아냥거리고 나쁜 말이 나오는 것은 내 말과 함께 내 말이 안 좋은 말이 나오는 것은 내말 속에 사단의 역사에서 내가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사명에 막불 붙듯이 사명에 불이 붙고 능력이 확 일어나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말 속에 사단의 역사 니까이말 속에 부정적인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소명과 사명과 축복과 인내와 사랑과 기름분과 임종 이것이 말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이 모든 것이 다내 안에 들어있어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 마음을 공격당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생각이나 말에도 공격받지 마세요. 그럴 때 내가 왜 이렇게 슬프지?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불안, 초, 염려, 근심이 많지? 학습끼렸습니다. 들었으면... 한다는 거예요. 사장님을 여어라 예수님의 영혼의 결혼 질병 더러운 마귀, 더러운 생각중아한 영혼은 물러갈지 않내 생각으로 자꾸 부정적인 것을 자꾸 집어넣어 사대나 물러가라 그렇게 나도 어, 어, 어. 여러분 제가 목사장은 무슨 수준이 있는가 나도 어, 어. 별 볼일 없습니다 나도 귀신 역사 하면 귀신에 눌려요 <웃음> 나도 미국 가서 오늘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귀신 역사기내머리속으로내 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도 막 소리 지르고사다라 물러가라 예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 귀신아 귀신 쫓아내는데 수준이게 쫓아내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강력하게 쫓아내야 되고 야승을 가 돼. 내 몸이 아파보세요 여러분 내가 귀신 들려보세요 얼마나 초참한지 양천하게 곱디고 운 아가씨처럼 그런 모습을 절대 사용 못합니다 강력하게 쫓아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예배 들을 때도 하나님께 막 간절하고 진실하고 뜨겁게 뜨겁게 예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이와가지고 하와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하와야 네가 그것을 먹으면 더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하와의 생각, 하와의 마음, 하와의 이성, 하와의 의지 기어의 기어이 사단이 거짓것을 집어넣고 마음속에 거짓씨를 뿌려서 하나님을 의심케 만들고 선을 알게 해? 악을 알게 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단 말이야?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사탄에게 빗장을 열어주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단단히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 예. 때로는 막이고 여러분 유튜브 조심하세요. 저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이게 유튜브 영상으로 나가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새로운 종류의 영상을 소개하는 유튜브가 있는데 그런 것에 확효합돼가지고 영이 섞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게 출시도 일부 같지만 전에 그 유튜브 설교를 많이 했어요. 얼마나 천상의 주세 설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결론은 뭐야? 방언하지 마라. 구약 시대 방언 다 끝났다. 사도행전도 다 끝났다. 알았지 도 못한 방언을 뭐하느냐? 그러니까 멀쩡하게 방언을 하던 사람이 우리 교계 한국교육큰교회에 교계, 나가는 사람들도 거기서 신앙생활 잘했던사람도방언기도 그렇게 밤새 도록 방언했던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방언이 멈춰지고 그리고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의 신앙생활 잘못했습니다 방언기도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 쓸데없는데 방언을 내가 그렇게 무익하게 했으면 아 유튜브에 이렇게 나와서 간중을 하는 거예요 그 집단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성경는 분명히 방언하기로 하라고 했고 애언하기로 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가 나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안 합니다. 자기 논리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성경을 들먹이며 자기 지식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종류의 용성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어떤 신비감을 주기 위해서요. 성형품을 자꾸 이야기 하기도 하고요. 동양적인 어떤 신비감을 주기 위해서 요가를 이야기 합니다. 또 주일학교를 들을 또, 뭡니까? 마술로 또, 주일학교를 마술, 마술하는 걸로 또 유혹합니다. 명상하는 것을 또 좋아하게 하고요. 어떤 수련원, 기수련하는것을 또, 목회자들 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인본주의 위주로 인본주의 위주로 성경을 해석하고, 때로는 문화의 형태로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동성년에, 동성년에, 동성년에, 성차별, 이런 쪽으로 자꾸 한 쪽만 몰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목회자가 성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이비 목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사단에 가장 많이 역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거짓 종교 형태로 오기도 하고요. 가짜 은사받은 사람들의 형태로 오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어떤 분한테서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무명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분을 잘 몰라요. 자기가 신부전증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막 한 사람이 하나 있다고 누가 와서 소개를 해도. 그분 한테만 가면 직통이야! 직효야! 다 고쳐! 다 고쳐!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한테 어느 곳에 간다 그러면 다 고친다 그러면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만약에 교회가 큰 교든 적은 교든 우리 교회면 반드시 영원 구원 받는다. 다른 교회 가면 다 지옥 간다. 그런 데는 진짜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어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성경을 잘 가르쳤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입니까? 성경을 못가르친다고 지옥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 가면 지옥 간다? 이거는 완전히 인본주의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문자메시지 온 그분도 심부전증을 알고 매일 투석을 하는데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도 많이 한다고 거기 가서 보니까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자기는 영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딱 보니까 당신한테 뭐가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천만원을 헌금을 하며 심부전증을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요? 돈이 없는데요? 돈 없는 사람도, 빌려서라도 다들 그렇게 해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형적인 사기꾼입니다. 아직도, 아직도 병에 걸려서 시달리는 사람들을 그렇게 돈과 걸려해서 갈치하는 사입이, 사입이, 이 목사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빌리고 저렇게 빌리고 돈을 빌리고 빌리고 해서 병원에 갈 필요 없다. 기도원에서 기도하면 나도다좀 낫는 것 같더니 나중에 다시 병에 도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돈은 돈대로 뜯기고 몸몸들은 마신청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주님의 교회 불세례 이런 유튜브 방송을 보게 됐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꼭 문자를 드립니다. 문자도 막 길게 하는 것이 않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외치시고 성령의 불을 외치시고 돈과 관련된 그런 사입이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자기가 감사해서 은혜받은 거 감사해서 병을 낫기 위해서 소원점으로 드리기도 하지만 얼마를 하면 내가 고쳐준다. 전형적인 사기꾼들입니다. 절대 그런 데 속지 마시고요. 가짜 은사자들이 너무 많이 있고, 요즘은 웬만하면 목회자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종교가 틀린 사람다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다, 바, 말 그대로 유튜브 시대입니다. 그러나, 유튜브도 여러분 가려가면서 하시고, 내가 영 분별이 있다고 자신만만 하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력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엉뚱하게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줄 것이다. 누가 그런 말을 할때 조심하세요. 또불리한 상상력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금지된 선악과에 대해서 사단이 하와를 공격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꾸 엉뚱한 환상을 하게 만들어요 엉뚱한 상상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너도 이걸 따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지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 불필요한 엉뚱한 상상력을 갖게 해서 결국에는 하와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와가 이걸 먹고, 먹고 난 다음에 남편을 또줘 버리는 것입니다. 야 힘들게 예수 밑에 필요 없어. 도끼처가 있어. 곧 정말이 올 텐데 곧 정말이 와. 우리 온 성으로 가자. 어디로 가자. 요즘은 새로운 이단이 하나 나오는 거 이스라엘에 뭐 나팔절 무슨절 무슨절 해가면서 이스라엘의 그 절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또 그렇게 또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깊은 상상도 위험할 수 있고 가벼운 상상도 위험할 수 있고 불필요한 불이한 상상력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기도와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할렐루야 아멘. 영화를 통해서도 여러분 사단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영화를 좀 보시다가 귀신영화 보시다가 눌린 경험 여러분 있으시죠? 네. 스포츠를 좋아하다가 꿈속에서 스포츠가 계속 나타나서 스포츠에 빠지기도 하면 TV나 이런 오락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것에 자기 인생을 딱 소비하게 하면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삶을 원하고 육체적인 인생으로 마음 짓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을 작은 사람들 하나님을 간증했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요새는요 술 먹는 프로그램에 나와요 부부끼리 나와서 포도주 짬 부딪히고 막걸리 마시고 맥주 마시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교회 집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세상 노래를 부르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업상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단하게 순정하면 되는 것인데 무슨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속여서 어떤 쾌락을 추구하고 세속의 기쁨을 추구하고 풍성한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떤 시스템과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접근하셨습니다. 할 영청으로 좋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엮이지 마세요. 무슨 사업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조심하셔야합니다 누가 엮여서 이 집을 사면 괜찮다 저 집을 사면 괜찮다 뭐 하면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거기에 희망되지 마세요. 엮이지 마세요. 도체 걸립니다.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너무나 다양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순종 한번 하면 은 해결될 것인데 순종하는 데서 찾지 않고 다른 데도 자꾸 찾습니다. 복잡한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며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해결될 것인데 너무 분주하게 특별한 비밀이 있느냐 비밀이 있느냐 여기저기 여기저기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동기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믿음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의 감정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내가 있는 그현장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사단이 거짓 정보를 제보으로도 여러분 잘 이기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사단은 물러가라! 내네 뒤로, 네 뒤로 물러가라! 할렐루야. 아멘! 간단한 그런 진리 가지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억, 기, 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한 믿음의 움직임들이 사단을 두렵게 하고 때로는 사역을 멋있게 포장을 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포장을 하고 은사로 포장하는 가짜들도 많이 있고 세상 문화와 세상 정치 제도와 세상에 돌아가는 유행과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사악한 영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영적인 것과 육적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될지 알게 해주시고 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간단하고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다 부술 수 있도록 주님이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우리 안에서 나는 믿음의 동기 잘 다루어서 잘 갖고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주님에게 또이방송 듣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